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집 프로그램 중에 공믹스 프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선 공믹스 프로를 알아보고 설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게요 공믹스 프로는 일반적인 컷 편집이 컵믹집이 가능합니다 컷 편집이란 영상을 가지고 오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우는 것을 뜻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순서를 바꾸고 그리고 길이를 조절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믹소프로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필터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필터란 영상에 어떤 특정한 색깔이나 느낌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고믹소프로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바로는 100여종의 필터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다 사용해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동영상 편집소스가 있습니다. 편집소스란 미디어 샘플 그리고 배경효과음 샘플 등을 뜻하는데요. 이외에도 텍스트에 말풍선 같은 효과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공믹스 프로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공믹스 프로 정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가격은 무료일 경우에는 당연히 무료겠죠 그리고 유료는 처음 한번만 내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39,000원 이라고 합니다. 어, 때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능, 필터, BGM은 무료일 경우에는 기본 기능만 제공하고요 정품일 경우에는 무제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믹스프로 무료일 경우에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10분 정도의 영상만 만들 수 있고요 고믹스프로 정품일 경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워터마크는 무료일 경우에는 상단에 표시되고요 정품일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는 무료일 경우 사용제한이 있고요 정품일 경우 사용제한이 없습니다. 광고는 무료일 경우 있고요 정품일 경우는 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고믹스 프로의 난이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는 예전에 제 유튜브에 만들어 놨던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무비메이커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윈도우 10이 되면서 비디오 편집기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 아이콘을 누르시고 비디오 편집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파워 디렉터 라는 앱입니다. 파워 디렉터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컴퓨터에서도 사용 가능한 좋은 프로그램이죠. 보통 돌잔치나 어, 행사 등을 편집할 때 다양한 효과들이 있어서 파워 디렉터를 사용하고요 고믹스 프로와 마찬가지로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믹스 프로는 윈도우 비디오 편집기와 파워 디렉터, 중간쯤에 있는 난이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소스를 처음 여시면 왼쪽에는 미리보기 창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일반 영상편집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프로젝트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어 소스를 가지고 오고 텍스트, 템플릿, 오버레이 클립 등을 넣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